왼쪽 상단에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변경 없이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필드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기본 키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고객명을 클릭해서 왼쪽 상단에 기본 키를 눌러서 기본 키는 해제해주겠습니다. 고객명은 글자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고객 코드는 텍스트로 쓰기는 할건데 영어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IME 모드를 한글로 쓰지 않고 영 숫자 반자로 쓰겠습니다. 지역명은 한글이기 때문에 텍스트 그대로 써주시고 이용일수는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로 바꿔주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겠습니다. 예. 테이블 1을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해주겠습니다. 입력이 끝나시면 창을 닫아서 종료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단의 만들기를 누르시고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하겠습니다 필드명을 적어 주겠습니다 고객 코드는 영어기 때문에 텍스트에서 아래에 IME 모드를 0 숫자 반자로 바꾸겠습니다 회원 분류는 텍스트 한글 그대로 두시고 단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숫자로 하지 마시고 통화로 해주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눌러주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확인 기본 키를 정의하지 않았다는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저희들은 기본 키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테이블 2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자료 입력이 끝나면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탭을 클릭해 주시고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겠습니다. 테이블 표시 창에서 테이블 1을 더블 클릭, 테이블 2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를 누르시면 테이블 1과 테이블 2가 나옵니다. 일단은 고객 코드를 고객 코드로 드래그해서 조인을 시켜 주겠습니다 테이블 1의 별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2의 고객 코드는 테이블 1의 고객 코드와 같기 때문에 제외하고 회원 분류 단가를 넣어 주겠습니다 처리 조건에서 이번에 포인트 점수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인트 점수 적어주시고 콜론 이용일수가 20일 이상이면 이라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라면이 만약 뭐뭐라면이죠. 여기에서 20일 이상이라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if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I, if 가로 열어주시고 이영일수 적어주시고 이영일수가 20일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20 적어주시면 됩니다. 콤마 그렇다면 100 콤마 이 부문은 조건을 적어주신 다음에 그 조건이 만족하는 참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거짓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거짓에 두 가지 값이 있습니다 10일 이상이면 50, 10일 미만이면 30 저희들은 마지막에 있는 30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서 if문을 완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if문 전체를 블럭 씌워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리고 거짓에다가 컨트롤 V를 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이제 20을 10일 이상으로 바꿔주시고 10일 이상이면 5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풀어보면 이용일수가 20일 이상이면 100 이용일수가 20이 아닐 때는 다시 이용일수가 10 이상인지 물어보고 그렇다면 50 이제 10 이상이 아닌 거는 10미만이죠. 10미만이면 30이 됩니다. 사용요금 콜론 이용일수 곱하기 단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용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사용요금의 30% 20일에서 20일 미만 10일 이상이면 10% 이것도 if문으로 푸시면 되죠. 그래서 할인금액 콜론 if 가로 열어주시고 이용일수 20일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20, 20일 이상이면 사용요금의 30%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요금 곱하기 30%는 30%는 0.3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콤마 10%와 0%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0을 쓰겠습니다. 가로를 닫으시고 완성된 이품은 전체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거짓을 전체 블럭 씌워주시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20 이상을 10 이상으로 바꿔주시고 0.3을 0.1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끝납니다. 결제금액 콜론 사용요금 빼기 할인금액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값들은 보고서 마법사에서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만들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누르겠습니다 쿼리 이름은 변경 없이 그냥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쿼리를 만드셨으면 왼쪽에 쿼리를 더블 클릭해서 쿼리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도록 합니다 쿼리 1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쿼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만들기에서 폼 디자인으로 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폼의 좌우 크기를 19 정도에 맞추시면 종이의 가운데에 예쁘게 나옵니다. 상단에 레이블을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제목을 적어 주겠습니다. 줄을 바꾸실 때는 엔터를 치시면 안되고 Shift를 누른 채로 엔터를 쳐야 줄이 바뀝니다. 테두리 선을 클릭해 주시고 형식 탭에서 글자 크기는 16으로 해주겠습니다. 크기 조절점에 가져다 대시고 더블클릭을 해서 자동 크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잡고 가운데쯤으로 맞춰주시고 상단에 디자인 탭을 누르시고 목록 상자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저희들은 쿼리에 있는 값을 가져올거기 때문에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다음을 하겠습니다. 쿼리를 선택해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고객명을 더블클릭 회원분류 단가 지역명 이용일수를 차례대로 더블클릭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용 해 주겠습니다. 다음 이용일수의 오름차순을 해주겠습니다. 다음 열너비는 특별히 칸의 너비가 부족한 곳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고객명의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딜리트를 눌러서 레이블을 삭제하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열 이름을 예로 바꾸겠습니다. 테두리 색은 검정 텍스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데이터 탭을 선택해 주시고 행원본을 클릭해서 오른쪽에 점점점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지역명이 서울 또는 제주이기 때문에 지역명의 조건 안에서 서울 한칸 띄우시고 오와 한칸 띄우시고 제주 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엔터를 쳐 주시면 앞뒤로 쌍따옴표가 붙게 됩니다. 고객성이 김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객명을 선택해주시고 김별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김별이라고 적어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like 김별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 명이 김으로 시작하는 이 됩니다 그 다음 이용일수가 20일 미만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용일수에서 작다 20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쿼리를 저장하기 위해서 폼 1에 쿼리 작성기 닫기를 해주겠습니다 SQL문의 변경내용을 저장할 거기 때문에 "예"를 누르시면 됩니다. 상단의 디자인 탭을 누르시고 "선"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키보드에 Shift 키를 먼저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선이 그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두께를 굵게 해줄 거기 때문에 속성 시트 창에서 형식 탭을 누르시고 테두리 두께를 가장 굵은 6PT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방향키로 위아래를 조정해서 가까운 위치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끝을 미세하게 맞추고 싶으시면 일단 내용 작성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홈 보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시고 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단은 요정도까지만 맞추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의 디자인 탭에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마침을 선택하겠습니다. 회색 조절점을 아래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주시고 마찬가지로 회색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너무 딱 붙었기 때문에 위아래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아래로 드래그해서 약간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해 주시고 형식 탭에서 글꼴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제목만 선택해 주시고 홈 탭에서 서식 복사 아래의 제목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 크기 조절이 됩니다 아래쪽에 3개만 블럭을 씌워주시고 상단에 정렬, 맞춤, 왼쪽을 해주겠습니다. 방향키로 약간 한쪽으로 넣어주시고 크기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상단의 정렬 탭을 눌러주시고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만 클릭해 주시고 형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의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도형 윤곽선을 눌러서 선의 종류는 파선을 해주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속성 시트의 데이터 탭에서 행원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셀렉트 문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는다옴표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운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선의 길이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속성 시트의 형식 탭에서 너비의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의 너비는 조금씩 바꿔가면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12.735로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끝이 맞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폼 보기를 눌러서 이상이 없으면 폼일 닫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위해서 예를 누르겠습니다. 폼의 이름은 변경 없이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탭을 누르시고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처리 조건 1에서 지역명별로 정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역명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고객명 회원분류 이용일수 포인트점수 사용요금 할인금액, 결제금액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그룹 수준은 지역명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다음 고객명의 오름차순을 해주겠습니다. 요약 옵션을 클릭하고 6번, 7번에서 사용요금, 할인금액 결제 금액에 합계와 평균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선택하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크기를 키워 주겠습니다. 형식 탭에서 글자 크기는 16으로 해주겠습니다.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밑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보고서 머리끌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본문도 선택해 주시고 대체 행색을 색없음 하겠습니다. 왼쪽에 눈금자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까만색 화살표일 때 클릭을 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페이지 바닥글도 오른쪽으로 가는 까만색 화살표가 나올 때 클릭을 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총 합계를 쓰는게 아니라 총 평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부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명 바닥글에 있는 평균을 선택해주시고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총 평균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값을 다 선택했는데도 값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추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붙여주시고 지역명은 합 합계에 붙여서 쓸거기 때문에 합계를 약간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 지역명 머리끌에 있는 지역명을 여기에 붙여 주겠습니다. 글자가 붙은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을 해서 붙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역명 머리끌의 빈공간도 완전히 붙여서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머리글의 시작은 지역명이 아니라 고객명이기 때문에 지역명은 딜리트키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위아래로 드래그해서 고객명을 왼쪽에 위치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정렬 탭에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은 가장 넓은 너비에로 모양을 맞춰 주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블럭 씌워서 형식 탭에서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회원 분류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정렬 탭에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 가장 좁은 너비에를 해주겠습니다. 이용 일수를 선택해주시고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 왼쪽을 해주겠습니다. 포인트를 선택해주시고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 왼쪽 을 하겠습니다. 사용요금을 선택해 주시고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에 를 하겠습니다. 할인 금액을 선택해 주시고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에 를 하겠습니다. 이제 결제 금액이 없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실수한 게 아니라 액세스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선택한 값을 빼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적어 주시면 됩니다 할인 금액을 전부 선택하겠습니다 c t r l C 를 눌러서 복사하시고 c t r l V 를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저희가 손으로 일일이 적으면 오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할인금액 선택해주시고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면 컨트롤 원본에 할인금액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결제 금액을 원하기 때문에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서 결제 금액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금액을 결제 금액이 선택되어 있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상단에 할인 금액을 블럭 설정하시고 컨트롤 V로 붙여 넣겠습니다. 그 다음 할인금액을 결제금액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할인금액을 더블클릭하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결제금액을 더블클릭해야 내용입력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 아래에 평균에서도 할인금액이기 때문에 더블클릭 컨트롤 V 결제금액을 더블클릭해주겠습니다. 사용요금을 드래그 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키워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할인금액도 키워주겠습니다. 결제금액도 키워주겠습니다. 그 다음 줄을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까만색 하살표일때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정렬 맞춤 위쪽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고 맞춤 위쪽을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맞춤 위쪽을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금액은 전부 블럭을 씌워서 속성 시트에서 형식 탭에서 형식을 통화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선을 넣어 주겠습니다. 디자인 탭에서 선을 선택하시고 Shift 키를 먼저 누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주시고 Ctrl-C, Ctrl-V를 눌러서 붙여 넣기 해 주신 다음에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에 넣어 주겠습니다. 선두 개만 선택해 주시고 Ctrl-C를 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지역명 바닥글을 선택해 주시고 Ctrl-V를 눌러서 붙여 넣기 하겠습니다. 지역명 학계를 방향키로 올려 주겠습니다. 선을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보고서 바닥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방향키로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총평균을 학계와 비슷한 위치로 맞춰주겠습니다. 테두리 선을 없애기 위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형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투명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제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시고 상단에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고 위쪽 여백을 6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아래의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 단추가 까만색으로 활성화가 되면 안됩니다. 만약에 까만색으로 활성화가 되면 반드시 여백을 줄여서 한장으로 끝나도록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용일수의 숫자도 조금 가운데로, 가운데에 오도록 위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도 블럭을 씌워서 형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투명을 해주겠습니다. 이용일수를 크기를 줄여서 보기에 가운데 위치하게끔 만들어주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인쇄를 눌러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기 위해서 쿼리 1 닫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저장하기 위해서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폼도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시고 페이지 설정 위쪽을 6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배경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홈탭에 디자인 보기를 눌러주시고 본문을 클릭하겠습니다. 형식탭에서 대체 행색을 색없음으로 선택해주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인쇄를 눌러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